2018년 4월 25일! 2 5일왜 뭔데? 뭔데? 드디어, 드디어. 뭐 뭐야? 어벤져스 인피니티워가 한국에 개봉을 합니다! 진짜! 아, <웃음> 정말 길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길었어! 아이언맨 이후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10주년 기념작이 되는 작품이잖아. 그야말로 지구촌의 이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어도 엄청나게 많아졌지만 또 드라마로 제작된 이야기도 많잖아. 이제뭐 손에 꼽는 것도 어렵지. 이게 아직도 마블 유니버스 영화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음. 그래도 절대라는 말은 없기에 오늘 고다쿠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작품을 정리해보고 조금 더 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전개 방향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나눠볼까 해 너무나 많은 작품이 배경에 깔린 영화이기에 이제부터 뭐부터 봐야 할지 캄캄하신가요? 혹은 미리 마블 영화를 모두 보신 분이라 해도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피니티 워커미 수업 팬이라면 준비해야 할 m c u 시청 가이드라인! 다양한 이슈를 한 데모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바로 마블 시네마틱 연대기! 다 같이 보시죠! 고고고! 먼저 최초의 히어로 등장! 영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그 뒤를 잇는 것은 마블 원샷 시리즈의 에피소드 에이전트 카터입니다. 마블 원샷은 대체적으로 해당 영화의 전후 이야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루며 마블 영화 세계관의 소소한 뒷설정을 메꿔주는 재미있는 시리즈입니다. 지금의 마블 시네마틱을 있게 한 부루의 명작 아이언맨 1을 거쳐 아이언맨 2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인 인크레더블 헐크를 보셔야 합니다. 이후 마블 원샷 시리즈의 더 컨설턴트 영화 헐크의 엔딩과 쿠키 영상 사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마블 원샷 시리즈의 묄리를 가지러 가던 길에 기묘한 사건 이후 영화 토르 원이 시작됐죠. 그리고 드디어 결성된 드림 팀 어벤져스입니다. 개봉 당시엔 영화사의 한 회극은 대단한 흥행 기록을 세웠던 작품이죠 어벤져스 이후 세상에 뿌려진 외계인 무기로 인해 벌어진 코믹한 사건을 다룬 마블 원샷 아이템 47 치타우리의 무기를 가지게 된 민간인을 보신 후 바로 영화 아이언맨 3로 이어가 토니 스타크의 고뇌를 보시면 되겠네요 이 영화의 빌런으로 등장했던 만다린. 그와 연관된 에피소드인 마블 원샷 올하일 더킹 만다린은 실제로 존재한다. 도 있으니 디저트 삼아 즐기시면 되겠네요. 2013년 가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내 조직인 쉴드를 배경으로 초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세계 속 여러 위기를 관리하는 쉴드 요원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 에이전트 오브 쉴드가 미국의 ABC에서 방영됩니다. 이것도 꼭 챙겨보는 것 잊지 마세요. 왜냐면 이후 등장하게 될 마블 영화와 상당 부분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영화 토르 2 다크 월드 이후 에이전트 오브 쉴드 시즌 1 파라부터 토르와 연계됩니다. 첫보물 스타일로 찬사받았던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는 에이전트 오브 쉴드 시즌 1 17화와 연계되기도 하죠. 에이전트 오브 쉴드 시즌 2 19화에서는 에어올의 헬리 캐리어가 등장하는 이유도 나오니 참고하시고요. 2014년 7월 30일을 개봉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015년 4월 개봉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두 영화 사이를 메꿔줄 작품으로는 미드로 제작된 데어데블과 제시카 존스가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드디어 등장한 앤트맨 이후 2016년 4월에 개봉한 캡틴 아메리카 11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 죠 영드 셜록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오이형이 닥터 스트레인지로 돌아왔습니다 향후 초월적인 적들을 맞설 강력한 히든카드가 되어주겠죠 이제 슬슬 최근에 들어보신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2017년 5월 개봉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두달 뒤인 7월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 그리고 레드 제플린의 강렬한 음악이 완성시킨 토르3 라그나로크로 2017년이 마무리되네요. Oh,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을 영화는 바로 블랙팬서. 마블 영화 중에서도 호불호가 꽤나 갈리는 영화였지만 대단히 신선한 영화이기도 했죠. 이 작품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인피니티 워를 즐기기에 달라위 없이 완벽한 준 비가 되신 겁니다. 지금까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아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너무 많아. 어, 어, 이거 다보려면한 달은 어린 거 없을 것 같아. 못 오마세. 봐, 한 달만 해도. 사실 이 정도로 작품들을 찾아볼 정도로 이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이건 일반인이 아니라 고덕이라고 봐야지. 이제 앞으로 전개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할 건데요. 어. 뭐또 얘기를 해?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좀 재미도 없고 막 식상하고 너무 보던 얼굴만 있으면 끌, 그럴 수도 있잖아. 뭐 보던 얼굴에서 질린다 이거니? <웃음> 그래서 내가 또 누구? 뭐또 누구? 오빠 모셨어. 나와주세요. <웃음> <웃음> 오빠! <오빵>! 빨리 와! <웃음> 오빠 맞죠 <웃음>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잖아. 보고 싶었 나도 안 보인다. 나도 오빠 좀 보자. 네가 왜 봐? 나도 오빠 좀. 오빠 민정이 보고 싶었죠? 이제 네, 시작할까요? 어머. <웃음> <웃음> <웃음> 절벽남! 더 매력있어! 어! 어! 곡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거 얘기하러 오신 거죠 네, 아, 지금까지 나왔던 마블 영화랑 드라마를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셨는데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내 시간 순서로 정리해주셨는데 뭐 드라마의 경우는 동일한 세계관 설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드라마를 못 본다고 해서 영화에서 뭐 드라마랑 연관되는 게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해서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어. 그리고 드라마 특성상 제작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화에서 봤던 그런 히어로를 기대하고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어떤 비주얼적으로 좀 실망감을 크게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CG같은 거를 많이 돈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같은 거를 기대했다가 보시면 아 이게 뭐가 너무 허접한데? 약간 그런 느낌을 아, 그 느끼셔서 오히려 더 실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봤어요, 그럼 오 아, 네, 저는 다 봤습니다. 와. 실망도 하기도 하고 실망했구나 네. 오빠 그러면 mcu 드라마 중에서 재밌게 본 작품 있어요? 개인적으로 드라마 시리즈 중에서 재밌게 본 거는 이제 퍼니셔하고 에이전트 카터가 있는데 뭐그 외에 지금 소개가 안된 드라마 중에는 뭐 루크 케이지나 아이언 피스트 같은 드라마 시리즈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밌게 본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다 주인공이 이제 특수 초능력 같은 걸 가지지 않은 히어로다 보니까 조금 더 드라마 같은 거에 어울리지 않았을까 CG를 쓸 일도 아무래도 좀 적고 맨몸으로 싸운다든지 하다 보니까 훨씬 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외에 드라마 말고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중간중간 짤막한 그 마블 원샷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dvd 라든지 블루레이 발매할 때 보너스 영상으로 집어넣어 준 영상들이거든요 그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 영화에 나왔었던 주인공의 뒷얘기 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포함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라 이거는 영화 보시기 전에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피니티 워 이후에 그러면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해요 페이지, 페이지 4 네네 지금 인피니티 워 이후로는 어, 현재 개봉이 확정된 영화로는 앤트맨 와스프가 있고요 음. 그 이후에 거의 개봉 그 제작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캡틴 마블이 또 있습니다 어. 워낙에 또 제작하려다가 뒤엎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 제가 확실하게 개봉한다고 하는 건 예고편이 공개된 앤트맨 와스프가 되겠고요 그 엔테네 와스프는 이제 본격적인 페이지 포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가 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14일에 디즈니가 폭스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마블 히어로의 판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던 폭스사가 이제 디즈니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앞으로 마블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폭스사가 보유했던 히어로들이 대거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히어로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것 같은 엑스맨 시리즈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만약에 지금의 MCU에 들어오게 되면 은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판타스틱 4라든지 또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매니아들은 좋아할 만한 다양한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MCU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도 영화로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많은 영웅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아, 아무튼 진짜 개봉을 앞두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오빠 우리 나오면은 같이 손잡고 얘 손잡고 팝콘 먹으러 같이 보러 가야 알겠습니다. 날 <웃음> 보고 똑바로 대해 같이 가자. 팝콘을 잡고 가. 팝콘을 잡고 가야 잖아내손안 잡고. 네 그럼 여러분도 팝콘을 잡고 어, 개봉을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겁하하세요즐겁하하세요 <웃음> 아우.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자동차 둥댕동 다이키스트 튜닝 작가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 부드러웠어.